안녕하세요, 이칸투입니다크레이 c r e 크 t e d for 에서 브이로그 카메라라고 명하는 카메라를 출시했습니다. 네, 그럼 이 GV1, 어떤 카메라인지 함께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Rx100 카메라를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GV-1하고 똑같이 생겼죠?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 외형 골격은 지금 GV-1이 Rx100에서 파생된애 라고 생각할 정도로 똑같이 거의 무게나 형태 모든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좀 달라지면은 일단 이, 이 내장 스피드 라이트가 사라진 거하고 이 옆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뷰 파인더가 나옵니다 아레스 백 시리즈는 이 뷰파인더, 이두 가지. 이두 가지가 사라지고 이 뷰파인더 자리에는 여러 가지 악세사리를 꽂을 수 있는 슈가 생겼고 이 스피드라이트 자리에는 아시다시피 3방향 스피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데드캣까지 기본으로 주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사진으로 필요한 뷰파인더와 스피드라이트를 제거하고 동영상에 필요한 마이크와 악세서리 단자가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좀더 동영상에 특화된 정말로 브이로그 카메라가 맞는 겁니다. 소니 말대로. 그리고 가만 보시면 똑같은 사이즈 렌즈 환상화각2470 렌즈가 들어와 있고요. 티 코팅되어 있는 네, 똑같습니다. 1.8 에서 2.8 렌즈 사양과 설계 기본적인 설계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RX100 Mark IV 인데요. 이티 코팅된 자이즈 렌즈 2470이 쓰여져 있는 게 RX100 마크5까지 사용이 되었어요 뭐 3, 4, 5다 그런데 6 때부터 약간 소니가 정책을 이 RX100의 방향을 바꿔서 2470의 화각을 24200까지 환상화각으로 만든 다음 가격도 90만원, 100만원 하던 카메라를 130만원, 140만원대의 카메라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땠을까요 결과는 RX100 자체는 굉장히 많이 팔리던 카메라였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인 화각과 사이즈 렌즈 1.8에서 2.8 사이에 있는 아주 밝은 조리개 심도 표현도 잘 됐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예시 영상도 보여드릴 건데 심도 표현도 1.8에서 2.8의 조리개 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 똑딱이로서 이런 영상이 가능해 정도의 영상과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 r s 1 0 0 마크6 때부터는 24200. 물론 200mm 까지 가는 화각에서 주는 심도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두운 가변 조리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가격도 띄워버리니까, 사람들이, 어? 140만원 주고 RX100을 사? 왜? 네, 6400 바디가 90만 원,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렌즈 하나 뭐 붙여도 단렌즈 하나 붙여도 140, 150. r x 1 0 마크 7하고 뭐가 다를 게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팔리지 않았죠. 그다음에 이제 소니가 절치부심을 해서 다시 렌즈도 회귀했고 사진적인 부분을 뺀 다음 동영상 부분을 합해서 카메라를 99만원에 출시를 한 겁니다 Rx100을 먼저 말씀드려야 GV1의 배경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Rx100을 제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GV1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첫번째 특징을 얘기할게요 피부 보정 네, 이 피부 보정은 제가 알파 6400에서도 써 봤었는데요 꽤 자연스럽고 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능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피부가 좋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만 약간 도자기 같은 느낌을 줘도 잡티 같은 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능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F 성능인데요 확실히 소니는 새로 나오는 바디마다 AF 성능이 굉장히 향상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내로 알파7 마크3 풀프레임 바디보다 알파6400 크롭 바디의 AF가 더 좋거든요 GV-1의 AF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걸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장점은 초점 이동입니다 초점 이동은 사람 얼굴 AF에서 기본적으로 IAF로 사람 얼굴을 잡지만 내가 이 버튼을 활용함으로써 물건이나 리뷰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얼굴과 함께 이렇게 나와도 네, 얼굴이 맞지 않고 이렇게 물건에 맞게 나오는 그 기능인데요 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이번에 플립 스크린 옆으로 열리는 소니 거의 처음인가요? 소니는 계속 위쪽으로 플립이 되는 것을 고수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캐논, 니콘의 일부 기종처럼 옆으로 열리는 플립 스크린을 채용했습니다 확실히 제가 6400도 위로 플립이 되고 이 RX100도 위로 플립이 되지만 소니 카메라 위에 플립은 약간 액정을 먹고 들어가고 있어요 약간 살짝의 영역이 전부 다 시원하게 보이는 느낌이 아니에요 하지만 옆으로 열리게 되면 좀더 시원하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물을 찍을 때도 옆으로 돌리는 게 확실히 활용성은 더 좋거든요 저도 다른 브랜드의 카메라를 쓸 때는 확실히 플립 스크린 옆으로 열리는 것이 시원한 개방감하고 활용도도 확실히 넓어진 것 같아요 근데 상당부에 가장 크게 박혀있는 녹화 버튼하고 초점 변환 자동으로 아웃 포커싱을 만들어 주는 변환 버튼 이두 가지가 있는 게 특징인데요 확실히 동영상 특화 카메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초점 이동 버튼을 통해서 쉽게 뭐 조리개를 1.8로 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 노출을 정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자동화로 쉽게 버튼 하나로 초점을 확 날려주는 핸드폰을 우리 인물 사진 모드처럼 그렇게 해주는 모드가 쉽게 있다는 것은 정말 초심자들이 쓰기엔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카메라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소니 카메라로 입문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캐논이나 니콘 오래 쓰셨어요 그래서 사진생활 오래 하셨는데 어 소니가 영상에서는 좋다던데 한번 써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먼저 시험 삼아 넘어오기 참 좋은 기종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때 니콘하고 캐논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지금도 니콘을 가지고 있지만 소니로 넘어가고 싶은데 아 소니 메뉴가 굉장히 많고 어렵고 커스텀으로 조정되는 게 많다고 해서 좀 겁이 났었어요 어, 내가 정말 적응할 수 있을까? 알파 7 시리즈로 넘어가자니 2,300만 원 정도 소비를 해야 하고 또 알파 6,500, 6,400 시리즈를 쓰자니 렌즈 포함해서 150에서 200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소니 카메라를 한번 느껴보자 라고 생각해서 구입한 게 아까 설명드린 이 RX100 마크4였거든요 저는 이걸 중고로 구입을 해서 한 5,60만 원대 구입을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제가 소니의 메뉴들 그리고 픽처 프로파일 영상에 입혀보고 네, 다 사용을 해서 와 소니로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니로 넘어가게 됐거든요 작기 때문에 여행이럴때 정말 좋았거든요 여행 영상으로 되게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만 들고 가셔도 여행 때다 해결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진도 좋고요 GV-1 사진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상을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아예 초보분들 상단부에 있는 버튼들 그리고 기능들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자동화 기능으로 인해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GV-1을 보고 리뷰도 보고 영상 보면서 네, 우려되는 단점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제가 RX100 보시면 여기 지금 테이프가 붙어져 있죠 지금 바디가 너무 미끄러운 재질이라 가지고 제가 많이 떨어뜨려 가지고 기스가 난 거거든요 기스도 잘 나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기스가 났는데 이거는 해결을 해준것 같아요 그립 패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미끄러지라고 아무리 작은 카메라다 보니까 잘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걸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해결이 안 됐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스펙을 봤을 때도 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이 배터리가 효율성은더 좋아졌겠지만 정말 짧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해서 사진 좀 찍고 놓고 그더끄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좀, 좀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영상은 계속 4K 영상을 틀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아, 체감상 굉장히 짧습니다 5분, 10분 찍었다 생각하는데 벌써 배터리가 거의 없어져 가는 걸 느껴요 제가 혹시나 해서 새 배터리를 넣어봤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니까 3, 40분 정도 나와 있던데요 스펙상 그럼 실제적으로는 조금 더 줄여야겠죠 뭐 20분 뭐이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카메라는 저도 배터리가 지금 3개 가지고 있는데 3개 이상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또좀 팁을 드리자면 보조배터리 근데 이렇게 들고 다니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짐벌을 가지고 다니셔 가지고 짐벌에 전원을 꽂으셔서 가지고 다니면 여행 영상에서도 좀 오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GV-1 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소니카메라 알파7 마크3 6400 그리고 RX100 제가 소니카메라 오래 써봐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장단점 그리고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어요 제 영상 도움되신 분 계시면 참고하셔가지고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칸트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